네, 없어진 줄 알고 아쉬우셨나요? 사실은 재정비 중이었던 돌아온 엔하이픈의 오리지널 컨텐츠, 엔하이픈의 지난 날들을 모아보는 분기 결산! MC를 맡은 성훈입니다 와우. 와우. 네, 저희 NIP는 original 바로 월말결산이 분기결산이란 이름으로 Girls, Randy Rumor is a renewal deal for us. If you have all my girls and your obsolescence, you can't g n e n g i 리 e i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 있는데, 네, 분기면은 몇 분기로? 오. 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웃음> 1년을 약 4등분으로 나누어서 오. 이제 3개월간 활동을 이제 되짚으면서 이야기해볼 음. 예정입니다. 분기 결산으로 각 분기 멤버들의 활약을 되돌아볼 텐데요. 베스트 순간들을 이제 뽑아볼 거예요. 네, 진짜 시상제 느낌이 나. 시상대가 네. 있잖아, 이렇게 네. 그렇죠. 혹시 3분간 뜬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 역시 시상식. 네, 저희들의 공평한 투표로 각 분야에서 베스트로 뽑힌 멤버에게는 상품 응모권을 한 장씩 드린 오. 뒤 이제 마지막에 랜덤으로 한 분께 이제 상품을 드릴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대요. 그래서 다들 어, 열심히 어필하고 이제 첫 번째로 1분기의 포토제니 후보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 오케이, 가보시죠. 2022 1분기 결산 포토제니. 엔진을 위해 전화가 는사생들과 함께 정아있는사아있는잘람들아이고사패들과 함께 는사람아는 사람들과 함께 는사는 사람들과 함사사사아 네, 어, 아, 이게 봤는데 야구. 어떠세요, 여러분? 아, 근데 후보들이 아, 너무 쨍쨍한데? 쨍쨍하네요. 아니, 쨍쨍하네요. 쨍쨍하네요. 그쵸? 잠요 <웃음> 조명이 굉장히. 갑자기 나시를 입게 돼가지고 막 갑자기 푸시업을 푸시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켓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빨간색이 멋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까 아, 그 그게... 스파이더맨이 입었던 거잖아요. 그 빨간색 배우분이 두 분이 입으셨던. <웃음> 네. 카메라 감독님이 진짜 잘, 잘 찍어주셔가지고 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셀카는 뭐 딱히 비해는 없잖아요. 아니, 그냥 그냥 너무 찍은다, 찍은다. 잘 찍었어, 진짜. 네. 근데 침대에서 개인적으로 맞아. 침대에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침대 잘거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원이는 진짜로 샤워하고 나서 찍은 거니까 맞아요. 아무런 그런 세팅이 안돼 있는데도 그렇게 잘 나온 거면 은 <웃음> 네. 어, <저>. 쨍쨍한 후보예요 <웃음> 쨍쨍... <웃음> 근데 아, 사실 그 쨍, 조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약간 쨍, 이런, 네. 완전 이런 쨍쨍한, 쨍쨍한 조명이 쨍, 있거나 쨍, 아니면 진짜 <웃음> 자연광이나 네. 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키. 니키도 그 뮤직비디오 때 찍은 그게 인스타 사진인가요? 맞아요 그거는 오, 그 감성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위상이딱 인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사진을 비하인드로 찍었습니다 맞아요 <웃음>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저는 눈을 안 감아요 아, 오늘 저는 네? 감해야되니까 투표권 없으신가요? 표건 있습니다 어? 뭐예요, 그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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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원이의 사진이 가장 잘나왔다는 소원습니다 네! 아! 숙소주세요! 네, 아... 자!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차로 이제 1등이 나왔는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분기의 포토제닉은 양정호 씨와니 뭐리그는아나었고요 정원이가 지아 어? <웃음> 나머지. 나머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나는 내가 셀프로 들었어요. 키는 이승용이 들어 아, 셀프로 었어요 어, 어, 아, 아, 셀프요볼로요 아, 요 아, 셀프로 들었어요. 아, 셀프로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아, 들요셀프요 보실까요? 오케이 쨍쨍게 아, 한번 가봅시다. 순간. 개수만 봐도 지겠다. 진짜. <웃음> 아, 볼라 아,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아. 모먼트야. 진짜 많이 왔네. 아, 아, 아, 아, 더 이쁘게. 더이쁘 강아지. 라로이 너무 다더이쁘 강아지 니이모먼도 진짜 아가. 그냥 영어 모먼트야. 순간. <웃음> 이렇게 빡빡정말아 아, 이거 정... <웃음> 아, 정말... 아, 정말... 아, 레전드 비하인아 진짜, 아, 진짜 웃겨 이거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웃음> 아 이거 이거 도 쨍쨍한 거 야, 야, 쨍쨍하자 4년 만에 마주친 선거가 쨍쨍하는 거다 이년만 4년 만에 거 아, 4년 만에 마주친 선배 4년 이름도 살짝 비슷해 <웃음> 니키랑 아, 키선배 후보가 네, 세개씩이나 아, 니키 부끄러워하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랜만에 <놀람> 그 그래, 사실 폴라업이 엄청 그게 분배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맞아요. 봉!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아하하. 약간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게 제이크 형의 첫 번째 도입부 음색이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정원이의 그... 한박 <웃음> 웃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같아한 박을 너무 선것같아무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세 박은 되는 것같아 저도 저렇게, 정원이의 크게 못때문 웃은 거예요. 그때... 그냥 쫄이 놀리느라 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막 우리가, 얘가... 제이가 막... 뭐 여기 명치에 꼭 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놀리느라 그런 거 없대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명치에 두고 어떻게 하는 그런 동양 쪽에는 <웃음> 그런 게 없고 <웃음> 이제 동양은 왜냐면 테이블이 이렇게 높으니까 아 서양에만 있는구나 서양에는 테이블이 그렇게 높은 데서 먹지 않아서 그게 제 형은 애초 고향이 미국이니까 <웃음> 그리고 또 이제 니키의 키 선배님과 의재 제이 형 니키와 키 선배님의 아 설마 여기 대기실 앞에 지나가실 줄 모르겠는데 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투표를 해볼까요? 오케이, 앱니다 네, 뭐였는지 네.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좋아하는 네. 뭐 사람 하세요 네. 네. 자, 폴라로이드라고 도이부 제이크에 투표하는 <웃음> 사람은 손들어주세요 아한 박이라는 거였어요 네. 제이크 조용히 해주세요, 정숙하드 네. 정수 오케이 뚝뚜 학당 정원 웃음에 투표하실 분은 손들어주세요 오, <웃음> 오케이 그리고 가요대전 니키와 키 선배님의 만남. 네. 이제. 중복 안 됩니다. 네. 응. 누가 중복했어? 응. 누구냐? 응. 이승현아니에요 중복 어떻게 아, 좋아하 어, 근데 이건 좀 결과가.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으, 아니, 정말. 아, 진짜. 안떠돼요 1분기 베스트 모먼트 1위는. 세명 <웃음> 전부입니다. 와. 어, 요 아, 네. 이렇게. 네. 아, 내가 안 했다. 아쉽게 뭐 1위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공동 1위였습니다 아. 아, 하네요니다 아, 어느 순간도 다 좋다는 의미 네, 자 이제 세 번째 1분기 이제 베스트 애드립을 뽑을 어, 시간이제형이 볼까요? 네. Let's Let's go. Go. 애드립 s go. 2022 <웃음> 1분기 달성 <뒤 벌써. 웃음> 네. 베스트 애드립 맞아,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참신한 쫌 시리즈의 탄 그건 아, 이 인정이다 성. 아 이거는 <웃음> 좀. 웃겨, 이거? 아, 애가. 애가. 애가. 이 순간을 노린 제법 잡조름한 남자 희생 좀... 이뭐지 <웃음> 그, 엔진 안정 질 수밖에 너무... 없다는 수익판 제가 약간 질 수밖에 고이이야질 수밖에 없다 진짜 뭐야? 제일 크게 맞가가 애들이 기준이 약간 뭔가 진짜 정해지는 게서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어쩌다. 좋은 말을 한 이런 거구나. 자, 아. 립. 아, 애드립. 애드립은 애드립. 영어요 원래. 에, 에. 어. 근데 이게 그게 뭐였죠? 기준이요. 그, 그 소금물 <웃음> 소금, 그러니까 레전드기네요 아아 소금을 준비하고 다니요 아, 아, <웃음> 아 그니까 그그 그건 쫑은 쫑씨은 솔직히 어디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쫑쫑 쫑은 그냥 쫑정이에요. 쫑정이 뭐죠? 정이 아니라 쫑정. <웃음> <쫌정>. 쫑정이지. 그러니까 <웃음> 음식으로 진짜. 치면 미원 같은 느낌. <웃음> 정원, 정원이뭐 n t to be all right. Don't want to 원 a y anything. Don't want to be here. Don't want to be here. Don't want 제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이크한 투표해 주실 우리? 분은 손들어세요그 뭔지 몰라서. <웃음> <못> <웃음> 네, 네, 네 내려오세요. 일 분기 베스트 애드립의 주인공은 성훈입니다. Yeah. <웃음> 요즘에 십대들도 많이 쓰는 언어 아, 근데 인기가. 아, 맞아요. 요즘 엔젤트 세들이. 엔젤가 네, 이번 순서는 나무주연상입니다 멤버들의 연기력을 발산했던 순간들 g 포착했는데요 보 person 이 t the s u n g 2 n d e r the r e p 대학원 다니고... 다니더라. 아, o 대학원 e 니 l d I j u s 면 나도 서울대 아, 대학원 i 그대학원 l y she be. I'm s 저책 재밌는데? 나는 엔진 a 에선 선우야 잘생겼구나 k I'm just like you're waiting. Why y o 하 r e not saying? i <목소류> 요아이 아 후보가 너무 야, 야, 아 봐야 돼, <웃음>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야, 후보가 이거 못들어요 이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어쩔 수이어한번더 틀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지금? 와, <웃음> 야, 부가 너무 째니가. 아, 이거 안 보는 날이면 어쩔 수없아 이거 는무좀 패션 이는좀특이다 이거는. 팬분들도, 우리 엔진분들도 약간 오글거려서 못보시 그런. 팬분들도 잘못 보. 이 심했어요. 심했어. 그 재영 이런 거 진짜 잘해요. 맞네그 <웃음> 아이를, 아이를 어, 때도 식빵 물고 어, 그, <웃음> 오늘 뽑 아니야? 상과 사과 상과다 상과 무 근데 그, 그거 약간 스매시 바이브인데? 어, 맞아 맞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 <웃음> 내가 스매시 바이블를 하고 있어 너가 만들었다 야 지금 그걸 보고 <웃음> 광고가 들어온 거 수도 있어 <웃음> 어, 이거는 그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케이 okay, 가보자. 후업가요. 서광 <웃음> 서울대 대학원생 성훈에게 투표하실 분 손들어주세요. 안들어되세요 네, 어오세요네 그리고 두 번째 경청 스쿨 선우에게 투표해 주실 분 손들어주세요. 아, 근데 뭐, 뭐예요? 근데 이거는 딱 아, 근데 이거 진짜 딱 같이 한 사람 말해. 진짜 열연을 해요 항상. 매주 네. 열연합니다. 아쉽네 이건 이거 어쩔 수 없. 이거는 못 이겨죠. 스매시 스쿨. 예. 예. Yeah. Yeah. 어, 맞어? 베스트 나무 주연상은 바로바로. 총세영총세영 총세우! 이세우 총세우! 총세우! 총세우! 우 총세우! 총세우! 총세우! 총 네, 엄청 세받네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베스트 커플상인데요. 만막 가야지. 네, 저희 멤버들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찰떡궁합 케미를 보여준 네, 네. 멤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바로 후보 볼까요? 자, let's go. 2022 1분기 결산. 베스트 커플상. 제발. 엇. 어떤 콘텐츠 제작을 보여줬나. 제이엔 선은 아직 안나왔던 네, 이렇게 아직 멋있게 입고 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응. 원래 멋있대아우 네. 뭐라는 거야? 네네, 쫑쫑 네, <웃음> 저격을 겨나린 대완전 대완전 제이앤 제나 오늘 시상식 제이가 다... 다 가져간다 우정비제이의 멋진 의전을 응원다 정원엔 선이 쫑디 정디제 렛츠고 선 오케이, okay, 전 정기, 정했습니다. 정이야, 정. 정기, 이거는 뭐 정해야 돼요? 야, 나는 확률 3분의 2인데. 근데 이건 뭐 사실 제이 형이 이렇게 그만큼 다른 멤버들이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그때 할림 갔을 때 완전 교복을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그 거의 처음이었죠. 제 사치 아직도 안 줬어요. 어그건좀아 근데 DJ 나. 하잖아 선우랑 진 정원이랑 한5주 정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너무 일요일이 즐겁고요. 네, 너무 좋아요. 그저 게스트 나왔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해. DJ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행이 너무 오. 부러웠어요. 진행 너무 오. 좋았어요. 오. 오. 저도 좋습니다. 한번 갈게요. 어 있어요. 이거 EBS도 와 KBS도 내 보내졌어. 근데 얘는 안 KBS. 돼요. 얘는 안 돼요. <웃음> <웃음> EBS는 애들 방송이고 KBS는 코리아 방송인가? 애들. 애들. 애들. 그래서 EBS. 네. 무슨 제... KBS는 아이드. 코리아 <웃음> 방송. 그런 거 아니야? 애들 방송 가능한 나 어쨌든 두분 네. DJ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이와 선우의 케미가 가장 좋다 면은손 들어오세요. <웃음> 오케이 이와성우의 케미가 좋다 면손 들어오세요. <웃음> 내려오시고 경청했지? 키미가 좋 다면서 들어오세요. 야. <웃음> 야. 너무 너무 장난아. 스태프 맞잖아. 오케이. <웃음> 네, 네. <웃음> N.F.는 1분기 베스트 커플 상은 <웃음> 제이성훈입니다. <오> <웃음> 올해오지 <웃음> 연습생이었을 때부터 뭔가가 되게 둘이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되게 밝은 이미지고 되게 다크한 이미지라서 뭔가 아, 아 맞네 되게 어. 다크한 이미지는 아닌데? 나 엄청 다크해 둘 다크하긴 해요 형했거 빌리프랩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아 그쵸 아 제발 이관왕 했다 선물의 주인공을 뽑아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뽑냐 네. 여기 딱준비왔습니다 오, 오. 여기서 이제 뽑힌 사람이 오늘의 이제 상품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과연 과연 과연 해군의 주인공은 이거다 이거다 아직도 아 제이크다. 맞어맞어 이제 <목소리> 이건 제이크야. 제발 이건 쫑생이가 받아야 돼. 이건 제이크. 아 일단 <목소리> 자 한. <목소리로> 아예 놀네 <웃음> 하나 둘, 셋 <목소리로> 제이크입니다 오! 제이크입니다 오! 제이크입니다 요어 아. <웃음> <웃음> 제이크 진짜로? 왜왜왜 이거 뜯어봤 야, 야 잠깐만 야. 깠는데, 야. 깠는데 야. 약간 P급 스멜이 엄청나요 약간 파워포인트 뭐. 아, 뭐. 냄새가 엄청나 아, 약간 폰트가 트잠깐잠깐 폰트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아, 잠깐 유튜브 아, 유튜브 잠깐만 잠깐 폰트가 아 잠깐. <웃음> <웃음> <웃음> 아, <정말. 웃음> 빨리 까봐 어, 빛나 황금색이야 황금색이야 글씨가 막 오오그오그포테이 식사권이다. 식사권이다. 아, 아, 이거예요 식사권이? 오 아, 아아 그러니까 이게 설마 돈으로 이게 주세요 돈으로. 아, 알겠다. 아 이거 나몇명갈수 있는 거두 명. 한사람엄마엄마이할 <웃음> <안 웃음> <오> 말할... <웃음> 몰랐는데 투표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사실 투표는 제이가 제일 많이 잖아아 그랬구나. <웃음> <이게 웃음> 네요 아, 근데 뭔가? 또 분기 선 이렇게 뭐. 시상식처럼 하니까 재밌네요 되게. 그럼 성숙해졌어. 네 재밌네요. 그쵸. 재밌어요. 1분기를 살펴봤는데 1분기도 정말 좀짐느낌이데뭔세 달밖에 안 되는데. 응, 세 달밖에 안 되는데 어. 이제 어. 세달 뒤에는 또 하겠죠 공개에서는. 그때는 상품이 어. 좀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 어, 이제 가면,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비싼 거지. 아니면 뭐 하이브 사옥도 괜찮아. 사옥? 아니면 뭐 4억? 4억? 4억은 4억은 어, 커피 머신 이런 거. 2월, 3월이 공백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리패키지 앨범 활동도 하고 뭔가 연말에 찍어놨던 콘텐츠들도 많이 공개돼가지고 빈틈 없는 1분기를 보낸 것 같네요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엔지니어분들이 뽑은 분기 베스트 어떤 걸지 궁금하대요 또 여러 추억을 많이 쌓아서 다 분기를 산에서 봐요 그럼 지금까지 앨범이었습니다 안녕